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3회 목요일 방송 어, 넷중 하나 이상입니다. 어, 공동구매 신청이 이번 이차는 어제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청하신 분들은, 어, 그, 멤버십방에 공지사항 띄워놨으니까, 그, 확인하셔가지고, 어, 1인당 분담금, 1인당 분담금을 오, 오늘 오후 3시까지 입금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지난해차의이수중한 네 수, 어, 네, 네수 중, 4중 하나 이상 지난해차는 17, 23, 25, 41을 어, 보여드렸는데요. 아, 여기서 에 17번이 나왔죠? 지난 2차는요. 자 그러면 어, 이번 2차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1053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 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어, 화요일 날은 회계 분석 자료 올려드렸죠. 어, 수요일 날은 넷중 하나에서 용지 분석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오늘 오전에는 멤버십 나누리 회원 전용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이제 여기 목요일 날 오늘 넷중 하나 이상 자료 올리는 겁니다. 넷중 하나 보기 전에 우선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대상수는 이렇습니다. 20, 16, 19, 26, 37, 3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수입니다. 헌터가 가지고 있는 일곱 수 필터기가 찾아주는 필출 그룹이에요. 일반적으로 1에서 3수는 출하는데 어, 이 전멸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 틀리는 게, 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어, 이 중에서 어, 제일 될 만한 수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한 수씩 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여기 있는 대상 수에서 어, 제일 수 있는지 같이 함께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 제외될까요? 하는 겁니다. 어, 월요일날 올려드린 약수 또는 제외수, 아, 어, 그게 아닌 이제 나머지, 이제 주 중에, 어, 이제 찾아지는 수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요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이렇게 좌측 사선으로 6연속 올라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번 2차의 6연속에서 얘가 규칙을 계속 이어갈 건가 하는 건데요. 이게 8연속, 9연속까지 가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건 감안하시고요. 대상 그룹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 2차 해당 수가 아, 끝으로부터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수가 이번 제이 2차 대상수죠. 그럼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번째 수가 29입니다. 그래서 어, 이 29가 이번 이 차에 나오면 이제 7연속이 되는 거죠. 어, 이게 7연속으로 이어질려는지 각자 가지신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 29를 이걸 필출수로 고정수로 보시는 분들도 사이트 이렇게 다니다 보면 꽤 있던데 어, 이 헌터는 때문에 29를 일단 약수로 분류했습니다. 어, 각자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한번 비교하셔서 어, 그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어, 오늘의 주 메뉴입니다. 닛중 네 하나예요. 어, 원본 자체가 닛수라서 네 어, 바로 닛수 네한 수씩 보여드릴 겁니다. 어,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원본 자체가 그냥 닛수예요. 네 니수. 네 자, 그래서 이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Oh, oh, oh, oh,